신박 김진태 의원이 또한번 우리도 1 0 0만명이 모일 수 있다며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발언 이후 또 다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진태 의원의 지휘 아래 모인 박사모 회원들은 마치 지금이 적긴 마냥 점점 그 수를 늘리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애국 집회에 고생하실 분들을 생각하니 가만 있을 수 없다며 미리 자신의 SNS 계정에 우리도 백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2시에 광화문에서 만나자는 글을 올렸다. 이러한 글로 미루어 볼때 본인의 첫 발언처럼 촛불이 꺼질 상황처럼 보이지 않는다. 판단한 것 같이 보인다. 언제라도 민심은 쉽게 변한다고 이야기한 거와 딴판으로 직접 소화기를 들고 그작딜 찾고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촛불을 끄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참 필자는 아이러니하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박사모 또한 그들만의 신념을 갖고 발언을 할수 있다 하지만 공연이라는 이유로 지금의 정부의 잘못된 행적을 이야기함으로써 지탄 받았던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연예인 김재동씨가 그한예아인가 싶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김진태씨는 어떠한가? 그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그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진부한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이길 바랄 뿐이다. 100만 명을 넘어 200만 명의 촛불의 민심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고 생각한 그가 100만 명의 탄핵 반대 숫자를 우리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발언 자체가 이미 지금의 촛불 집회의 엄중함을 그큰 힘을 그도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반대 모임이 100만명이 아니라 50만명도 모이지 않는다면 그는 적어도 그 말에 대한 일말의 양심의 책임이라도 져야 할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